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오늘은 에뛰드하우스의 하트 블라썸 팔레트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상큼함이 가득 담긴 코랄 블라썸입니다. 전체적으로 쉬머한 펄들로 구성되어 있고 포인트 컬러가 확실히 컬러감 있는 메이크업을 할수 있어요. 다만 아이라인이나 음영감을 표현할 색상이 약한 편이에요. 두 번째는 딸기우유 느낌의 핑크 블라썸이에요. 매트와 쉬머의 구성이 적당하게 잘 이루어져 있어 다양하게 메이크업하기 좋아요. 하지만 색감이 베이스로 사용하기에는 전체적으로 강한 편이에요. 발색력이 굉장히 좋아서 살짝만 발라도 컬러감이 확 사는 편이고 글리터는 입자가 크고 반죽 느낌의 텍스처로 굉장히 특이해요. 전체적으로 발색력도 좋고 색상들도 다 예쁜데 컬러 구성이 살짝 아쉬워요. 그리고 가루날림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오늘은 쿠션을 사용할 예정이라 먼저 컨실러로 다크서클과 잡티들을 가려줬어요. 봄에는 꽃가루 때문에 피부 표현을 매트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서 피부를 굉장히 얇게 하는 편인데 더블 래스팅 글로우 쿠션이 얇게 올라가고 픽싱력이 좋아서 마스크 자국이 잘안 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써보고 좋아서 지인들한테도 선물했는데 쫀쫀함과 지속력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픽서로 한번더 고정시켜줬어요. 루즈 파우더보다 세팅 파우더가 고정력이 더 좋아서 세팅 파우더를 사용했어요. 꼼꼼하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어 보송보송한 피부 표현을 해줍니다. 눈썹은 살짝 고기진 일자 형태로 그려줬어요. 그레이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로 눈썹에 파우더 처리를 해줍니다. 저는 같은 색상으로 애교살과 쉐이딩까지 해줬어요. 이 제품이 소량만 사용하면 부담스럽지 않게 음영감을 주기 좋아서 쉐이딩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브라우 카라로 눈썹 색상도 맞춰줍니다. 오늘은 코랄 블라썸 팔레트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베이스로 코랄 솜사탕을 전체적으로 깔아줘서 다음에 올라올 컬러의 발색력을 높여줄 거예요. 벚꽃 반 노을 반을 그 위에 올려 골드 빛을 더해줍니다. 심쿵 비타민C를 눈꼬리 쪽에만 발라 포인트를 줬어요. 손으로 자연스럽게 펴발라줍니다. 버스 맨 뒷자리를 쌍꺼풀 안쪽에 발라 코랄 컬러를 살짝 눌러주면서 음영감을 줍니다. 눈부신 벚꽃 축제를 눈 중앙 위주로 바른 후 앞뒤로 살짝만 펴줍니다. 손을 사용해서 바르는 게 훨씬 잘 올라가요. 다음은 아이라이너를 그려줍니다. 요즘은 눈꼬리를 내려서 아이라인을 주로 그리는 편이에요. 밑트임 효과를 위해 베이지 컬러 펜슬로 삼각존을 채워주고 붉은기가 도는 펜슬로 언더를 연장해줍니다. 가벼운 제형의 마스카라로 속눈썹은 자연스럽게 표현해줍니다. 언더는 중앙만 발라줬어요. 골드 글리터를 애교살에 얇게 살짝만 얹어줍니다. 블러셔는 혈색이 돌아보이도록 은은한 컬러로 얹어줬어요. 연하게 발색되는 브릭 컬러를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입술 안쪽에 레드로 포인트를 줍니다. 요즘 얼굴에 점을 찍어 포인트를 주는 게제 취미예요. 이렇게 코랄 비타민 메이크업 완성! 이가 텀, le stress est accru par l o n vécue. f u tombante, n i t latente, pas envie de r e c